대구 아파트 분양가보다 싸게 팝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구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 오는 자신감인지 대단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싼 값에 나오고 있다는 의미다. 웃돈을 전혀 얹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내놓은 무피 매물은 흔하게 볼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대구는 수성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공급과잉과 아파트값 고점인식 여파가 겹치며 대구 아파트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내년 5월 입주예 정인 달서구 본동 달서코 하루다리브 주상복합84은 최근 마피 3,500에서 4,000만원짜리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마피 매물도 곳곳에서 볼수 있다. 인근의 한 부동산공 인중계업자는 마피를 내세우지 않은 매물들도 협의만 되면 천만, 사천만 원까지 마피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소안이 다음 퍼스트 76도 분양가보다 2천만 원 낮은 3억 8천 0백만 원의 매물이 나왔다. 무피 매물도 다수 확인됐다. 분양권 또는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뜻하는 피 피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집값 상승기에는 1에서 2억원 이상의 피가 붙기도 한다. 그렇게 분양가에 피를 붙여 사도 향후 집값 상승 차액이 더 크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 서대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서대구 KTX 역무회담은 아,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84 고층이 4억 4,800만원의 매물로 나왔다. 마피 1,600만원이다. 아, 이 단지는 1,500만 2천만원까지 마피 가격이 형성된 상태다. 내년 입주 앞둔 단지 1,500에서 2,000만원 마피 아파트 값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학군지에 위치한 월성 삼정그린코아의 듀파크는 지난 22일 전용 84이 4억 9,768만원에 거래됐다. 직거래이긴 하지만 종전 최고가 7억 9,230만원보다 3억 가까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7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대구가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7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 격지수 변동률 대구가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달 서구 월성동의 월성이 편한 세상 84 역시 종전 최고가 7억 2천만원보다 2억 2천만원 떨어진 5억원에 거래됐다. 수성구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이편한세상범어, 부산이부더제니스범어센트럴푸르지어 힐스테이트 범어 역시 일부 단지에서 종전 최고가부터 하락된 가격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대구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공급이 과하게 늘어난 것이 장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대구지역 아파트값 고점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이 지역에서 중개업을 해왔던 A씨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구축이 전부 신축으로 갈아타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이 캐스트. 넘치고 있는데 추가 공급도 이어지고 있어 대구 아파트값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실제 대구지역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 6월 30일 직전 75.8까지 내려갔다가 발표 직후 2.1포인트 상승한 77.9까지 올랐으나 2주 만에 77.0으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대구의 매매수급지수는 전국 최저다. 규제지역 완화 이후 첫 분양 단지인 범어자의 역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 결과 대부분의 타입에서 미달이 나왔다. 2순위 분양까지 했지만 전체 399가구 중 130가구가 미달됐다.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정부 발표 직전 마이너스 0.19%에서 직후 마이너스 0.11%까지 소폭 회복했으나 이후 2주간 마이너스 0.13% 하락하며 40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도 대구의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반전을 기대했으나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3주 7월 18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값은 0.13% 하락했다. 전국 시도 중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보다 더 내린 곳은 세종시 마이너스 0.21%가 유일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값은 0.04% 떨어졌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하락 못 막았다. 대구 집값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구 내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 조정대상 지역도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풀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일 0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 세금, 분양,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반을 제약받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지난 5일 규제지역 해제에도 오히려 하락폭은 더욱 커졌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 이전인 7월 4일 기준에 대구 아파트 값은 0.11% 하락했지만 효력 발생 이후인 7월 11일 기준 아파트 값은 0.13%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봐도 하락폭이 확대된 곳이 많았다. 대구 중구 마이너스 0.24% 0.22% 동구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3% 북구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3%는 하락폭이 줄었다. 반면 서구 마이너스 0.11% 마이너스 0.12% 남구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5% 수성구 마이너스 0.11% 마이너스 0.12% 달서구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0.22%는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됐다. 대구 달성군도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21%로 하락폭이 크게 늘었다. 규제 해제보다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이 같은 대구 집값의 하락은 최근 오르는 기준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스텝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것들 단행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 둔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도 크게 꺾인 상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0.4로 전달 70.9보다 0 5 p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분양 전망이 부정적이란 것을 뜻한다. 대구의 경우 60으로 전달 42.8보다 크게 올랐지만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녀은 대구는 분양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지난달 전망이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여전히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다. 고 밝혔다. 주산연은 대구는 투기과 열지구 해제로 반전을 기대했으나 기준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더큰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대구광 역시 내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대구에선 최근 매물 적체및 미분양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내한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대구에선 최근 매물 적체및 미분양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전망도 좋지 않은 대구. 주택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쌓이면서 대구의 집값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기준으로 27,375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6,82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대구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후 진행한 3건의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도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1,138호 중 74%에 해당하는 847호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게 됐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도 청약 접수에서 미달이 대거 발생했을 정도다. 지난 18-20일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전체 967가구 모집에 총 244가구만 접수해 남은 723가구가 미달됐다.